A1 셀 부터 H1 셀 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바탕채, 크기는 16,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해주겠습니다. 더블클릭 해서 A 앞에서 미음 자 누르시고, 한자 키를 누르겠습니다. 까만 별을 선택해 주시고 블럭 씌워서 컨트롤 C, d 에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누르시면 됩니다. 이용을 블럭 씌우시고 한자 키를 누르겠습니다. 선택하실 때꼭 아래에 한자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용을 선택해서 변환을 누르겠습니다. A1셀을 클릭하시고 왼쪽에 보시면 이름 상자에 A1이라고 되어 있죠. A1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을 누릅니다. 그리고 글자를 지우시는데 반드시 여기 아래쪽에서 백스페이스라고 엔터 바로 위에 보면 왼쪽 글자를 지우는 하살표가 있습니다.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여기 아래쪽에 커서 깜빡이던 게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꾹 눌러서 글자를 다 지우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자료 제공이라고 적어 주시고 반드시 하실 때 여기 노란색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메모 서식하시면 맞춤이라는 탭이 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테두리선에 흰색 화살표에 까만색 십자가가 나올 때 마우스 오른쪽 메모서식 맞춤 탭을 누르시고 자동 크기를 누르시고 확인을 하시면 글자의 크기에 딱 맞게 메모가 만들어집니다. A3부터 H3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떨어진 곳을 계속 선택할 수 있습니다. A4부터 A8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맞춤탭에서 가로를 균등분할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구분이라는 글자가 양쪽 끝으로 떨어져서 붙게 됩니다. 확인 그러면 구분이 양쪽 끝으로 벌어지게 되죠. E4부터 H8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3.63에서 소수 자리수가두 개가 나오죠. 상단에서 자릿수 늘림, 자릿수 줄임이 있습니다. 자릿수 줄임을 누르면 소수 자리가 사라졌죠. 자릿수 늘림을 한번 눌러서 소수 자리수를 하나로 통일시키겠습니다. A3부터 H8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모든 테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굵은 테두리 상자를 눌러주겠습니다. 행 전체에 대해서 이중 실선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범위를 품목부터 씌우시면 안되고 광어부터 씌우셔야 됩니다. 조건부 서식에 행전체를 푸실 때 절대로 필드명 여기가 포함이 되면 안됩니다. 이젠 A4셀부터 끝까지 범위를 씌우고 컴퓨터는 차례대로 검사를 아래쪽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A열의 마지막 전복에 오게 되면 다음으로는 B열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A열을 건너서 B열로 건너가기 때문에 알파벳을 고정해줘야 A에서 B로 건너가지 않습니다.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선택해주시고 산지가 경으로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산지의 첫번째 값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F4를 한 번, 두번 눌러줘서 B는 고정하고 4는 고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B가 고정이 돼야 산지만 검색하고 단위로 건너가지 않겠죠. 그리고 4를 고정 안해야 경남, 경북하고 차례대로 검사가 되겠죠. 이제 이 값이 경으로 시작하는지 알려면 첫 번째 글자가 경인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첫번째 글자를 추출해야 되는데 left 암수로 할수 있죠. left 가로 열어주시고 맨 뒤에 콤마 1이라고 적어주시면 왼쪽에서 한 글자를 추출해내겠죠. 는 추출한 글자가 경이라는 글자랑 경이라는 글자랑 같으냐라고 물어보면 경으로 시작하는지 알수 있죠 그래서 왼쪽에 추출한 글자가 경이랑 같으면 이중실선 밑줄을 해주시고 굵게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확인 눌러주시면 경으로 시작하는 줄만 굵은 이중실선이 됩니다 B12부터 H18셀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복사하기 위해서 Ctrl C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붙여넣을 건데 b 2세를 붙여넣을 거니까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글자를 누르겠습니다. 하살표를 누르지 마시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글자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하여 붙여넣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성능이 80인데 여기도 80이죠. 제가 88로 바꾸면 똑같이 여기에 값이 연결이 돼서 똑같이 88로 변하게 됩니다. 시험 치실 때는 절대로 자료 값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설명하려고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choose 함수를 먼저 써 보겠습니다. choose 함수로 0부터 9까지는 0, 100, 10부터 19까지는 a, 20부터 29까지는 b를 줘보겠습니다. 는 choose, 가로 열어주시고 인덱스 넘은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저희들은 여기 있는 숫자를 그냥 가져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index num은 오른쪽에 보시면 value 1이라고 있습니다 index num은 숫자 값을 쓰는데 시작 값은 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을 쓰면 오류가 납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콤마 공백을 넣어주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 치면 샵 밸류라는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0이면 더하기 1을 해줍니다. 더하기 1을 해주면 0이 더하기 1이 되니까 값이 1이 됐겠죠. 그래서 밸류 1이 됩니다. 그래서 공백을 찍어주게 됩니다. 엔터치면 공백이 찍힙니다. 보기 안좋으니까 0부터 9까지는 A라고 정의를 해 주겠습니다 그럼 A를 주고 이제 1이면 또 A를 줘야 되죠 콤마 쌍따옴표 A 쌍따옴표 좀 많으니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다시 복사를 해서 붙여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력하고 있는 곳이 16번째네요 저희들은 10번째까지만 하면 되니까 10번째까지만 적어주겠습니다 나머지는 B로 적어주면 되는데 일단은 10개까지만 남겨놓고 전체를 복사하겠습니다 Ctrl C, D에다가 Ctrl V를 해주겠습니다. 11번째부터 전부 B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엔터를 쳐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로 끌어주면, 저희들이 0부터 9까지는 A라고 해놨죠. 그 다음, 10부터 19까지는 B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값이 어디까지 갈 거냐면 100까지 갈 건데 10개씩 계속해서 ABCD를 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가 100번을 써야 되겠죠 이제 이게 너무 쓰기가 귀찮죠 그래서 조금 편한 방법으로 바꾸겠습니다 0부터 9까지는 엄밀하게 따지면 1의 자리죠 그 다음 10부터 19까지는 10의 자리가 전체가 1입니다. 20부터 29까지는 전체가 10의 자리 전체가 2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10의 자리로 보면 000102 해서 10의 자리가 0이 되는 거죠. 는 0, 나누기 10을 해주면 10의 자리에 있는 값을 1의 자리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는 0으로 10부터 19까지는 1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깔끔하지가 않죠 뒤에 보니까 0.1, 0.2에서 보기 안 좋은 소수점 이하 자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숫자를 표현할 때 0, 1, 2 이렇게 적는 걸 정수라고 하고 0.1, 0.2 이렇게 소수점 있는 자리를 실수라고 합니다. 이제 소수점 이하 자리를 버려서 정수를 만드는 걸 int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int 가로 열어주시고 끝에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 쳐주시고 밑으로 끌어주시면 이제 앞에 자리가 10의 자리가 0인건 전부 0으로 10의 자리가 1인건 전부 1로 10의 자리가 2인건 전부 2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적는데 20번을 적었어야 했죠. 이제는 두 번만 적으면 됩니다. Then choose index num을 찍어주시고, 콤마, 쌍따옴표 a 쌍따옴표, 콤마 b 쌍따옴표, 가로를 닫겠습니다. 근데 0은 쓸 수가 없다 그랬죠? a 자리를 클릭해 보면 v a l u 1이 진하게 나오죠 그래서 무조건 1로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0이면 1이 돼서 a가 찍히고 1이면 2가 돼서 b가 찍힙니다 이제 이면은 3이 돼서 값이 지키면 되겠죠. 이제는 콤마 C만 적어주면 30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0부터 99죠. 정확하게는 0부터 99까지를 10개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평점을 클릭하시고, 는. 총점이 90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점수를 보니까 90점이 있는데, 추주만 쓰면, 일단 이 90점을 표현하려면 90개를 적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누기 10을 해서 int를 쓰면 9 번으로 작업이 많이 간편해지죠 그래서 총점을 클릭해주시고 나누기 10 엔터를 쳐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끌어주면 소수점 자리가 보기 싫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int로 소수점 자리를 없애주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밑으로 끌어주시면 이젠 0부터 9까지의 값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제는 추주를 써주시고 0이면 값을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끝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줍니다. 콤마. 그럼 value 1은 0이라는 소리죠. 0이면 f 콤마 1도 F죠 그 다음 2도 F입니다 마그 다음 3이면 30점대죠 30점대면 D를 해줍니다 그 다음 40점대도 D 50점대는 C 60점대도 C 70점대면 B 80점대도 B 90점 때는 A를 해줍니다. 근데 90점 이상이면 A라고 했는데 90점 이상이면 100점도 되죠. 그래서 A만 하고 가로를 닫아도 이 문제는 풀립니다. 근데 혹시나 100점이 있어도 풀수 있게 하려면 콤마 쌍따옴표 A 해주시면 100점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엔터 쳐주시고 밑으로 끄시면 정확하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수출량에서 다이어리의 비율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비율을 구할 때는 부분 나누기 전체 하시면 됩니다. 는 sum if 가로 열어주시고 range는 조건을 검사할 범위입니다. 조건이 다이얼이기 때문에 제품명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조건은 다이얼이기 때문에 다이얼이 쌍다운표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다이얼이가 들어있는 셀을 찍어주셔도 됩니다. 둘다 똑같습니다. 콤마 썸레인지는 합계 범위죠. 그래서 합계 범위는 수출량으로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나누기 그러면 다이어리에 합계만 구해졌죠. 그러니까 다이어리 나누기 전체를 하시면 비율이 구해집니다. 전체는 sum 가로 열어주시고 수출량의 전체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치면, 다이어리의 비율이 35.7%로 구해졌습니다. 대리인 사원 중에서 호봉의 최대 값을 찾아서 해당자의 이름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는, vlookup. lookup value 찾는 값이 있는데, 대리인 사원 중에서 호봉이 제일 많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dmax.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를 씌우시면 되죠 콤마 필드는 최대 값을 표시할 필드명을 말합니다 호봉을 찍으시면 호봉의 최대 값을 찍겠죠 콤마 조건은 직급이 대리인 걸로 하시면 됩니다 가로 닫으시면 대리의 호봉 중에서 가장 많은 값을 찍어줍니다. 박민수 사원이 가장 많네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찾는데 24라는 값을 찾는데 콤마 어디서 찾을 거냐 라는 거죠. 테이블 어레이가 찾는 표의 범위를 말합니다. 직급부터 씌우면 직급의 첫번째 열에서 24를 찾게 됩니다. 그럼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범위를 씌우실 때 반드시 호봉부터 씌우셔야 됩니다. B12부터 D20까지 범위를 씌워도 정답이고 B13부터 D20까지 씌워도 정답입니다. 저는 B13부터 D20까지 씌우겠습니다. 콤마, 컬럼, 인덱스, 넘버는 반환받고 싶은 열의 번호를 말합니다. 참조하는 표에서 첫번째 열, 두번째 열, 세번째 열에 있는 값을 반환받고 싶기 때문에 3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콤마, 지금 24라는 정확한 값을 찾기를 원하니까 정확히 일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 치시면 박민수라는 정확한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품 코드 중에서 앞에 세 자리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left 쓰시면 되겠죠. 는 left 가로 여시고 제품 코드를 클릭하고 콤마 3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세 글자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엔터 치시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세 글자를 표시하는데 양쪽 공백 없이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TV를 보시면 TV에 공백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공백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뽑아낸 글자에도 공백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공백을 없애줘야 됩니다. 공백을 없애는 함수가 Trim입니다. r Trim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끝에 가로만 닫아주시면 공백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랑 아래 거 보시면 공백 때문에 위치가 달라졌죠. 아래로 쭉 드래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문자로 바꿔보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대문자는 어퍼가 대문자입니다. 더블클릭, 끝에 가로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엔터치면 대문자로 바뀌죠. 이렇게 푸셔도 되고, 트림 안에 어퍼를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주시든 둘다 정답입니다. 제품코드의 맨 끝에 한자리가 A이면 이랬으니까 끝에 한자리를 가져와야 되죠. 는 라이트 제품코드를 클릭해주시고 콤마 1 적고 가로 닫으시면 오른쪽에 한글자를 가져오게 되죠. 가져온 글자가 A이면 고급형 B이면 중급형 C이면 보급형인데 뭐뭐면 하실 거면 if문을 쓰시면 되죠. if 가로 열어주시고 오른쪽 한 글자가 A이면 쌍따옴표 A 쌍따옴표 콤마 A이면 고급형이니까 고급형 적어주시고 쌍따옴표 콤마 중급형하고 보급형이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보급형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아주시고 이 품은 전체를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보급형을 블럭 씌워서 컨트롤 V A를 B로 바꿔주시고 고급형을 중급형으로 고치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구해졌죠 밑으로 드래그 하시면 끝났습니다 강북지점에서 냉장고를 가장 많이 판매한 달과 가장 적게 판매한 달의 차이를 dmax와 dmin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강북지점이고 냉장고죠 지점이 강북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는, dmax. 더블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죠. 근데 여기는 병합이 되어 있어서 옆에 칸이랑 크기가 같지 않으니까 월별은 빼고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콤마. 필드는 최대값을 구하는 필드를 말합니다. 냉장고가 가장 많이 판매한 달이니까 냉장고를 클릭하겠습니다. 콤마 조건은 지점이 강북인 걸로 잡아주겠습니다. 가로 닫으시고 빼기 디민 범위 씌워주시고 콤마 똑같이 냉장고를 선택해 주시고 콤마 지점은 강북인 거 해주시고 가로 닫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669개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푸실 때 범위를 다 씌워도 상관없습니다. 엔터 치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충북이라고 적고 별을 찍겠습니다 그러면 충북이라고 쓰고 뒤에는 글자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충북 별의 뜻은 충북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를 뜻합니다 그 다음 경기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경기 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범위를 씌워주시고 데이터 통합, 평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으로 바꾸겠습니다. 참조 클릭해 주시고 표 1의 전체 범위를 씌우시고 추가 다시 표 2의 범위를 씌우시고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행을 체크해 주시면 국어와 영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 왼쪽 열을 체크해 주시면 충북으로 시작하는 거, 경기로 시작하는 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표를 범위 씌우시고 삽입 탭을 눌러서 피벗 테이블 글자를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 피벗 테이블 누르셔서 범위는 변경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동일 시트에 A16에 만든다고 했으니까 기존 워크시트 체크하시고 위치를 클릭해서 A16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제품 코드를 보고서에 드래그 해주시고 판매 지역을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제품명을 열레이블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량을 값에 드래그 해주시고 매출액을 값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수량을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을 누르시고 최대값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확인 다시 매출액 합계를 클릭하시고 값필드 설정, 최대값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단에 보시면 피벗테이블 도구에 옵션 탭이 있습니다. 옵션 탭에서 맨 왼쪽에 보시면 옵션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피벗테이블 옵션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피벗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벗테이블 옵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두개다 똑같습니다.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약및 필터를 누르고 행의 총합계는 표시를 없애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누르시고 표시 형식을 클릭합니다. 숫자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1000단위 구분기호를 넣어도 1000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표시가 안나죠. 뒤에 보시면 연필이 10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콤마가 찍혔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 표시형식 숫자 1000단위 구분기호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확인 그러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범위를 씌우고 하셔도 결국에는 첫 번째 범위인 최대값만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수량과 매출액 단위로 변하기 때문에 수량 값 중에 하나 매출액 값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두번을 작업해 주셔야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상단에 디자인을 누르시고 피버 스타일 밝게 21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를 누르시고 시나리오 이름은 단가 인상이라고 적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변경 셀이 A1부터 E1 셀이 되니까 변경해 주셔야겠죠 B20 셀과 B21 셀이 변경하는 경우에 매출액 합계를 보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B20 셀과 B21 셀을 블럭 씌워 주겠습니다 확인 B20셀 A134가 450 b 3 1 2 680 추가 눌러주시고 이번에 시나리오 이름은 단가인하로 적어주겠습니다. 변경셀은 한번 변경시키면 따라오기 때문에 다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 이번에는 110 깎였네요. 250 480 확인을 누르시고 요약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셀이 나오는데 27셀이면 맞죠? 확인 그러면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만들어지는데 분석작업 3 앞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위치하게 됩니다. 매크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매크로 문제를 푸실 때는 무조건 표에 밖에 클릭해주시고 파일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 개발 도구를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매크로 기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봄봉합계로 주겠습니다. 봄봉합계는 합계를 구하면 되겠죠. 확인을 누르시고 봄봉합계란을 클릭하신 다음에 는썸 가로 열어주시고 범위를 씌워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합계가 구해졌으면 반드시 기록 중지를 누르시고 개발 도구의 삽입을 누르시고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클릭하겠습니다. G18부터 G19니까 Alt키를 누르시고 18부터 19까지 드래그 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먼저 손을 떼시고 Alt키를 손을 떼겠습니다. 그러면 본봉합계라고 있죠?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텍스트 편집 누르겠습니다. 딜리트 키로 글자를 지우시고 본봉합계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빈 곳을 클릭하시고 본봉 합계를 지운 다음에 포인터를 아무데나 찍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을 때 합계가 구해지면 정답입니다. 마우스 포인트가 어디에 위치하든 본봉 합계만 구해지면 정답입니다. E4부터 E21까지 통화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했죠. 일단은 표의 바깥쪽 아무데나 클릭해주시고 매크로 기록 이름을 서식으로 주겠습니다. 확인 범위를 씌워주시고 홈탭에서 표시 형식을 클릭해서 통화를 선택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통화가 끝났기 때문에 개발도구 반드시 기록 중지를 눌러야 됩니다. 상단에 삽입을 누르시고 도형 사각형 중에서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H18부터 H19까지 드래그합니다. 반드시 Alt키 누르고 하셔야 됩니다. 마우스 먼저 떼시고 Alt키 나중에 떼시면 됩니다. 글자는 서식으로 적어주시고 가운데 정렬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정렬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서식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블럭을 씌워서 일반으로 바꾼 다음에 아무데나 누르시고 서식을 눌렀을 때 통화 형식이 지정되면 정답입니다. 블럭이 씌워져 있든 다른 셀로 이동하든 다 정답입니다. 통화 형식이 정상적으로 적용만 되면 정답입니다. 직책이 사원인 정보만 이름별 목표액 달성액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범위를 수정하라고 했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누르시면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상단에 까만색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를 블럭 씌워진 상태에서 이름 사원 두명 해주시고 컨트롤키 눌러서 이간우 이수진 이양양 그 다음 목표액과 달성액이니까 목표액 달성액 같이 씌워주시고 씌워주시고 씌워주시면 범위에 맞게 만들어집니다. 항상 범위 씌우실 때 드래그 했으면 여기서도 드래그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클릭 클릭 클릭으로 선택했으면 오른쪽에서도 클릭 클릭 클릭으로 선택해주셔야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 달성액 계열을 보조축으로 바꾸라 그랬죠 법내에 보니까 달성액이 빨간색 막대입니다 빨간색 막대를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보조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생긴 축이 보조축이 됩니다 닫기를 누르시고 차트 위로 해가지고 A1셀과 연동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원래는 레이아웃을 누르고 차트 제목 차트 위에서 저희가 손으로 직접 적었었죠. 근데 손으로 적지 마시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합니다. 는 A1셀을 클릭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러면 은 영업현황이라고 적히는데 제가 A1셀에 2라고 적고 엔터치면 제목도 2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을 바꾸실 때는 차트 제목을 클릭해서 테두리선이 실선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수식 입력줄에서 클릭해주시고 는 A1셀을 클릭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세로값축은 표시 형식을 천 단위 구분기호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세로값축을 더블 클릭하시면 축 서식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시 형식을 클릭하시고 숫자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하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보조 세로축 눈금 단위를 만으로 고쳐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표시 단위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다음 닭 기를 해 주시고 만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맞춤에 가서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곱하기 만을 드래그해서 한글 만으로 고쳐 적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잡고 원하는 위치로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달성할 계열은 선의 너비를 3pt로 표시형식을 원으로 크기를 7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막대형이 아니라 꺾은 선형으로 그림에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선을 더블 클릭해서 선 스타일을 누르시고 너비는 3으로 바꾸겠습니다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을 체크하시고 원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7로 바꾸겠습니다 닫기 눌러주시고 차트 영역의 테두리이기 때문에 차트의 빈 공간에 갖다 대시면 차트 영역이라고 말풍선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테두리 스타일을 클릭하시고 둥근 모서리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클릭하시고 미리 설정을 눌러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닫기를 누르시고 차트 영역에 범내 표지와 데이터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을 누르고 데이터표를 누르시면 범내 표지와 함께 데이터표 표시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범내랑 데이터표가 나오게 됩니다